안녕하세요 주도뱅이 무시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시켜먹을라 했는데딱 한번만 더 시켜먹을게요 요즘에 숭어 처리를 해서 숭어 중짜 숭어만 시키면 또 심심할까봐 산낙지 죽은것 같죠? 가만히 잘 보세요 살아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잔 먹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잔 올리겠습니다 짠아 이러다가 진짜 아이콘 중독자 될것 같아요 이게, 봄숭어가 되게 차지고 맛있대요. 일단, 쌈에 안 싸먹어보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차진가. 저는 회잘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초장에. 전 초장 없이는 절대 못 먹어요. 간장? 아, 간장에다 먹으면, 말 음,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자, 숭어 한번 먹어볼게요. 제 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알거예요 제가 해산물이나 회실한다고 했잖아요 와... 괜히 제철제철 얘기하는게 아니네 진짜 찰지네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숭어 낙지도 한번 먹을게요 아, 낙지 이거 뿌려야지 멋있어 참기름 뿌려서 자 한번 먹어게요 낙지 초장 찍어먹을게요 순간 너무 비렸어 봤죠? 살아있는거 우리 외국 친구들 때문에 이거 낙지 산거예요자 한번 먹어게요 낙지 여기 맛있네, 여기. 아, 별로네. 아, 낙지 별로야. 낙지 한번 다시 먹어 볼게요. 우와! 소리 들었어요? 딱딱딱딱. 요게 썸네일 살아 움직이잖아 우리 또 외국 친구들 보면 또 놀랄거야 이런거 먹는다고 야만이라고 아시아에선 이런거 자주 먹어요 한거만 먹나? 낚지는 모르겠네 짠 붕어 맛있다 낙지 나한테는 안 맞는다 우리 외국 친구분들을 위해서 와 살아있는거 보죠 움직여. 야 움직여 움직여야 돼야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여 응. 달라붙은 보세요. 달라붙. 우후. 아. 내가 솔직히 나는 낙지 뭔뭐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 막 TV 나오잖아요. 잡은 거 그냥 샥샥 해갖고 그냥 먹는 거.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래요. 목좀 넘어가다가 얘네 빨판에 걸릴 수 있대요, 목에. 진짜 위험한 행동. 저는 살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탕탕탕 친 것도 못 먹는데 생, 그, 거 아, 나는. 자짠. 숭아 솔직히 맛있어. 집에 밤이 있었네. 밤도 같이 먹을게요. 밤 깎아서 짜잔~ 밤 다섯 개! 왕밤 회가 맛없어서 밤을 깎은게 아니에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밤이 있길래 저거 빨리 먹어치워야겠다 하고 깎은겁니다 밤 한번 먹어볼게요 밤밥 깎은거 가을 밤이 아닌데도, 어이밤왜 이렇게 신신해? 마트에 왕밤이라 해서 9,900원씩 팔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맥주 한잔 하려고 하다가, 깎아놨고, 한, 이게 한 2주 됐나? 어? 아직도 신선한데? 이새을드려드릴게요 예, 들었죠? 와, 노랜 깻잎에다가. 아, 숭어가 이런 맛이었네. 음, 한 점. 초장에 오려산 점. 상추 한 점. 어? 어 얘네는 달라 붙었어. 얘 아직도 얘네 아직까지 살았어. 아, 낙지, 마늘. 나는 고기판인데, 아, 맨날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짠한 번올 이겼습니다. 짠. 낙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여줄까요? 아하, 건들지 마세요. 다리를 공략해야 돼. 몸통은 안 움직여. 오, 오, 여기, 오, 여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하하! 어, 뭐야, 어. 아. 근데 이 숭어는 봄철에 지금 봄이잖아요. 와, 이 숭어는 진짜 먹을만 해요. 제가 암만 해산, 뭐, 제가 웬만하면은, 개불,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다 시키려고 했는데, 아, 솔직히 나 개불이라 막 그런 거못 먹게 갖고, 아, 그런 거못 시키겠고. 암만 컨텐츠라 그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난, 일부러 먹기 싫어. 아 갑자기 또 생각나네 그 외국인 그그 그 사람 야너 그렇게 먹어서 떡상 하겠냐 아나 그거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야 그렇게 먹어서 되겠냐 하... 근데도 나는 많이 못 먹겠어 <웃음> 짠 저는 이제 술방수 술아 술... 혀가 꼬있네 안주 위주로 하는 방송이니까 그렇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많이 먹고 막 그런거 나 못먹겠어요 이제 보여줄까요? 얘는 아직까지 살았는지? 자 살았나 안살았나 자 움직여봐라 살았나 안살았나 보이시나요? 지금 30분이 지났는데도 매달려있는거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 아! 좋았어요? <웃음> 짠 얘는 안 먹을 거야. 얘는 맛없어. 낙지 솔직히 맛없다. 아, 나 이거, 속지, 솔직히 낙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지만, 아, 낙지는 별로네. 여러분, 제가 다음 편에는 진짜 맛있는 거 가져올게요. 제가 해먹는 거. 근데, 라면은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어. 세 봉다리, 네 봉다리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거먹든 라면을 먹든 제가 다음편을 야무지게 한번 준비해서 올게요 다음편에서 만나요